Nói c w e r t h i n g e 哈哇我 <laughs> <Yeah. laughs> <Yeah. laughs> yeah, <laughs> c a 하는 다영이 다용...